오늘 원단예배에서는 시편 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 되는 시편입니다. 대부분의 시편에 그 표제가 붙어있는데요. 결론이 되는 그 146편에서 150편까지 그리고 서론이 되는 시편 1편 2편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 왕 대신 주님과 관련하여 의인과 악인이 갈리고 의인에게는 축복이, 그리고 악인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언약의 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면 언약과 관련하여 이런 일들이, 이런 구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의인들은 제 환경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 앞에 회개와 믿음 등의 바른 태도를 취하여 나가지만 악인들은 하나님의 대적하며 대항하는 모습을 띕니다. 그런 시편 전체의 내용들이 이제 시편 1편과 2편에 아주 압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좋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내가의 신문나무가 시절을 조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가서에 속하죠. 히브리 성경에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문서의 내용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70인경의 그 구분을 따라서 그 시가서를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 전도서, 엽기, 아가서 등과 같이 시가서 이제 시편이 속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 어떤 분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이 지나간 어, 긴 역사를 반추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적 시편들을 앞에 그 장관 역사를 그 앞에 장관 역사 메시아 시편들을 통해서 앞에 장관 역사를 내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모든 성경과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 있으면서도 아울러 믿는 자들의 감사와 고백 그리고 탄식어린 간구와 기쁨의 찬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은 습관적으로 이 시편에 대해 영혼의 모든 부분에 대한 해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시편을 잘 알게 되면 천국교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칼빈 선생은 얘기했습니다. <웃음> 칼빈 선생이 언제 회심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이 시편의 내용 중에 그의 회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용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이 시편을 가지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하나님의 왕권과 관련된 게시와 연결하여 백성들의 응답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개인적으로 시편을 말하고 있어도 다 하나님 나라 전체와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에 대해 이와 같은 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들 때문에 시편을 예배에 사용하고 또 찬송에도 쓰고 있고 기도할 때도 인용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은 뭐 시의 형태로 되어, 있, 되어 있고요. 대조하거나 강조하기 위해 병행법을 그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렴구도 넣기도 하고 또 어떤 시편들은 알파벳 순서대로 쓰기도 합니다. 이시편의 저자들은 뭐 여럿이 있는데요. 다윗이나 아삽 고라 솔로몬 또 모세 에스라 이내 그 헤만 그 에스라인 에닷 그리고 이제 혹 표제의 저자가 드러나 있긴 해도 또 실제에는 다른 사람의 것인 것도 있습니다. 시편 14편이 그런데요. 이 시편은 이제 제가 시편 1편 그 서론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서론을 얘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약간 개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전체 구조는 뭐잘 알다시피 다섯 권으로 되어 있죠. 모세 오경을 본따서 배열을 했다고 합니다. 첫 권은 1권에서부터 41, 1편에서부터 41편까지고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죄인 의인을 그 어렵다 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42편부터 72편, 여기서는 의인들의 고난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의 고난과 연계돼서 <웃음> 어, 나오는 것입니다. <웃음> 물론 고난받는 의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악인들을 보복하시는 심판의 내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권은 73편서부터 89편까지인데 여기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백성들의 회계가 나와 있습니다. 넷째권은 90편부터, 90편부터 106편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족통치가 아주 환하게 드러나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찬양이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 107편부터 150편까지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특이한 점은 각 권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룩한 처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그 장르별로 뭐, 뭐다 아실 텐데 이제 뭐 찬양의 시편이 있고 또 탄식의 시편이 있고 감사의 시편이 있고 신뢰의 시편이 있고 회상의 시편이 있고 지혜의 시편이 있고 제왕의 시편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편의 서론은 시편 1편, 2편입니다. 1 편에서 의인의 축복과 악인의 대조 저, 저주가 대조되는데2 편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최후의 승리자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관계된 자들이 축복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대적자로 나, 나타나고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보복적인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시온에서의 즉위식과 관련되지만 이그 이 내용으로만 저, 좁혀서 보기에는 너무도 크고 장엄, 장엄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여기 속에 궁극적으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이제 예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저자들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해서 오실 메시아를 의식하고 이렇게 지편을 쓴 것이고요.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당신께 그런 내용들을 연결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 내용을 이제 담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편 1편의 저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은 이 시편이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서 유래됐다고 해가지고 이게 후대에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한 짝이 되는 시편 2편이 다윗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 1편도 다윗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내용 구조는 그 셋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는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복 있는 사람의 특징과 그 결과적인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둘째는 4절로 5절인데 악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악인들의 모습과 그 결과가 여기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1절로 3절의 내용과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셋째, 이제 6절은 이 시의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길은 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편을 보기 전에 이 시편의 특이한 점들을 먼저 고려하시고 들어야 될 것입니다. <웃음> 내용 중에 특이한 점은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6절에서는 의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악인에 대해서는 죄인 오만한 자와 동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을 가리키고 일정한 목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며 <웃음>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제로 보아도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또한 <웃음> 복 있는 사람은 그... <웃음> 그 아, 수의 내용으로 봐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라고 하는 것이고, 의인, 6절에서 나오는 의인은 복수의 의인입니다. 이에 반해서, 악인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복수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뭐 자주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하지만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복 있는 자는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완전하고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상적으로 이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대해 보면 참 이상적인 그리토인의 모습이다 하고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인물로 생각을 할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과 대조해 보면 너무도 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행보를 잘 살펴보면 여기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과 더 가까운 점이 많고 더 닮아 있다. <웃음> 그래서 이제 조금 경건하게 이 말씀들을 접근해서 보자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자괴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좀더경건의 모양을 취해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포기하고 말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해주시겠지 하고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세월 속에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대부분 기형적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흘러가고 많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제 열심히 있는 그런 그 알미니안들, 펠라기안들과 같은 자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그복 있는 자와 같이 살아서 복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한편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 전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하고 비판을 할 것입니다. 이들의 그 주장도 이제 반법주의자들, 법을 무시하는 무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새겨볼 만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옳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펠라기안들이나 이제 알미니안들은 대부분 이제 구원을 자기 행위에 많이 협력 신인 구원의 구원론에 있어서 신인 협력을 주장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을 그 인간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 있는 그 의가 있다고 보고 그 노력을 하나님의 구원과 맞붙여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복있는 자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1절에 보면 이제 소극적인 면에서 세 가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복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대적자의 위치에 점하고 위치를 점하고 버리는 짓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특성상 점진적으로 악인의 사상을 가까이하며 죄인들과 교제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를 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자기들의 꾀를 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아서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주 또 익숙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 죄의 속성상 급격하게 이제 그 어두워지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타락한 이 인간이 바벨탑을 쌓는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짓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시편 2편, 좀 전에 읽었지만, 그 2편 1, 1절부터 3절의 내용과 같이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어찌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스스로 그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최소한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와는 아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소극적으로는 악인의 그런 특징들을 전혀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안다면 그런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악한 자의 길이 독보석과 같이 화려해 보이고 고속도로처럼 편해 보이고 아주 당장에 무슨 큰 영광을 줄것 같지만 그런 것들의 폐해를 잘 알고 복 있는 사람의 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 다 가는 길 가지 않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막연한 사람은 그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의 복은 세상 복과는 아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이제 그것이 나와 있는데, 참으로 복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어떤 길을 가는가? 오직 여와의 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를 보면 복 있는 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모세 우경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넓은 뜻으로는 이제 이전에 기록된 전체 구약 성경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아주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웃음>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은 마음에 가치가 있다고 소원하는 것을 반길 때 나타내는 거죠. 가치도 없고 소원하지도 어, 않는 것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보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무엇, 율법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약속이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일들이 다 들어있고 그로 말미암는 그의 택하신 바, 바, 입은 자들의 구원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것뿐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고 영원한 형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메시아와 메시아의 그 구속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는 율법을 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저는 시내가의신문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그 척박한 땅에도 우기 때에는 빗물이 지나간 그 습기가 있는 금방에는 시띔나무라고, 조각목이라고 하는 그 시띔나무들이 있었고요. 약간의 잡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난 갈릴리 금방 물이 풍부한 지역에 가보면 대추나무, 그종려나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아주 삼직의 과실들이 많이 맺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내가에라는 이표 원어는 그냥 자연적인 것은 아니고요. 아주 인공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수로와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것, 이와 같은 것들이 너무 많죠. 이제, 그 물이 이제 부족한 국가이고, 물이 나오는 것이 헐먼산 그, 그 계곡과 요단, 그 디베라 바다 그쪽으로만 <웃음> 있기 때문에 그, 그 이하 이제 그 아래 지역에서 살기 위해서는 관계수로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수로와 같은 그런 어, 뜻을 함의한 시내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내가의 나무가 그 목적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것 같이 복 있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둘째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4절로 5절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악인들의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수형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가 또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4절은 악인의 상태가 나오고요. 5절에서는 악인의 저주스러운 마지막의 결과가 나옵니다. 악인의 특징은 앞에서 보았는데 그런데 이 악인들의 상태는 보기는 자들과 너무 대비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며 하는 말이 그것을 입증합니다. 충실한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것들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했습니다. 아기는 아무런 결실이 없어 가벼운 미풍에도 날아가는 그런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것입니다. 충실한 이삭과 같이 똑같이 그한 자리를 차지하고, 싹도 키우고 이제 자라기도 하지만, 겉모습은 알곡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이제 결실을 할때 전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인자는 존재의 당위와 그 목표를 이루는 일을 하는데, 아기는 존재의 목적이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다. 알곡들은 고개를 숙이고 겸비하게 있지만 죽정이들은 머리를 바짝 들고 당당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악인들은 가시적으로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말만 하고 결실이 없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스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그 바람에 나는 죽정이 같은 존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부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에브라함이 말을 바라면 사람이 떨어뜨다저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저희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공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장세기 만든 것이여늘 저희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에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그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장마당에서 광풍에 날리우는쭉경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 아주 유익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가리키기도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아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에브라임이 오히려 형제들 위에 군림하며 악인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결실이 없기에 그에 합당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 저들이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저들이 의로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소수이고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 때문에 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의 땅 안에서 복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 주신 그 결과를 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어, 그것 유지하고, 그것, 그것 안에서 안위하는 데 좋겠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연약한 지파들 위에 군림하고 <웃음> 지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배하고 군림하려면 뭐가 힘이 있어야 되죠. 외적으로. 예? 수도 많아야 되고 또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웃음> 또 물질적인 내용도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에브라임은 많이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가난에서 쫓아내야 될 그런 우상 숭배를 그냥 끌어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탐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굴뚝에 연기나는 그런 연기와 같다고 그러고 에? 날, 광풍에 날려오는 죽정이 같다고. 그랬어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선택받은 자들이고, 저들에게 율법이 있고, 저들 가운데 이제, 성막도 있고, 성전도 있고,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은 역사가 있고, 축복을 받은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지키, 그것을 그 누리기에만 좋했던 거죠. 우리가 그 지난 수요주일에도 봤지만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지상 최고의 그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고 이제 물론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나타낼 존재로서 다윗 언약을 이룰 존재로서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시적으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거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그 축복을 1차적으로 누리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이웃나라들과 이제 무역을 하고, 또그 하나님이 넓혀주신 그 지경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그 성벽을 쌓고, 밀로를 건축하고, 그, 그런 일들을 한다고 백성들이 그 힘들게 했던 것 아닙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형적인 나라로서 그 의, 그 율법을 쫓아서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극명하게 나타내도록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족 후비들 그, 저, 결혼 동맹으로 말이죠. 다 끌어들이고, 그래서 심비어는 예루살렘 맞은편에다가 그 이교 신전까지 세우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데 그 그런 영향을 그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아 나라가 갈라져서 이제 북쪽 에브라임 외열 지파가 되었고 그 남쪽은 유다 베냐민이 붙었는데 그러면 그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미 역사 속에서 심판하신 내용이 있으면 그 그걸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애초에 목표하셨던 나라, 그그 그 나라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영역에서 잘 드러냈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도토리 기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파간에 서로 저 에브라임 집화가, 수요가 많으니까 더큰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을 부렸던 것. 그것을 지금 그 오세아 선지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이제 은혜를 받아서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에브라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동, 동, 어, 그 형제들과 네. 그, 형제들 위에 군림하고, 악인들과 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에 대해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한 것입니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이 되게 하시겠다. 이 추수 때 바람에 나는 교와, 교가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 이제 추수, 그, 저, 그, 할때 그, 겨들을 날려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그 신명기적인 저주를 이제 이스라엘은 1차 추수 때 받게 됐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에 저들을 심었는데 가나안인들과 동일한 열매를 맺으니가 저들을 내치시겠다 하고 내치신 것입니다. 신약의 저 악인들이 혹 사람들 사이에서 교묘하게 섞여서 살아갈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심판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 시인의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이 는 자에 대해서 단수로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그와 연결된 결론 부분에서 의인들이라 해서 복수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의 의인들은 언약의 후손인 메시아와 필연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의인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의인들이 다니는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망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과 대비하면 인정한다는 것은 아주 흥하게 한다는 것인데 흥하게 한다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안다 잘 아, 알고 있다 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서 알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삶은 참 황폐한 삶인데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 0 시편 그 3절로 10절 말씀 14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아기는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휠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굴혈에 엎드린 같이 저가 어,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의 이마음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안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하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여기를 보면 시인이 감찰하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주를 의지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백성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며 갚아주실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벌써부터 복 있는 자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때를 따라 그것을 채워주시며 정한 때가 되면 또다 신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잠깐 망하고 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주, 중요한 아,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고대 그 주석 모스티나 그뭐 제롬 같은 분들은 이 시편은 단한분 예수 그리토의 성품과 그분이 받은 상을 묘사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복 있는 자는 단수로도 단순히 의인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의인 각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웃음> 그래서 어떤 또 주석가는 이 말을 감탄문으로 보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오 사람의 복대이여 라고 주석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한 것입니다. 실시민역에서는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칼빈과 그 외의 영역자들은 이 번역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종합해서 생각해보면 복 있는 자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용사 복 있는 이것은 복수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분 안에 우리를 위한 여러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그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토 안에서 비로소 복을 받은 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복 있는 자에 대해 당시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토께 바로 연결할 수는 없겠지. 1차 독자들 보기에는 이게 바로 연결되지는 않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 안에서 이제 1차적인 그런, 그런 모형적인 그 인물 안에서 그 멀리 그 그리토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메시아와 의인과의 관계를 멀리 내다보고서 이 언약을, 언약의 시편을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화란의 신학자 중에 이제, 코케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부치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갖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코케이우스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그리토를 지향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요. 부치우스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양면은 양면을 이제 후대 역사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양면의 그 한계를 알고 우리 다 받을 수 있겠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 1편뿐만이 아니고 시편 전체를 당신에게 적용을 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엠마오 상으로 가던 그 제자에게 이제 찾아가셔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 중의 내용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안 받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기록, 가르쳐, 가르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의 시편 인용은 구체적으로는 시편 16편입니다. 아무튼 그 모든 사상의 기저에 그리스도 연관된 내용이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에서 팔복의 내용도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편 1편을 구약의 산상수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복 있는 자를 그 예수님과 연결할 수 있다면 1절로 3절에서 우리 의인으로서 괴리를 느끼는 것을 아까 처음에 괴리를 느끼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한 그 의인의 행태를 보고 그 그리도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입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웃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는 일을 보면 악한 자들의 특징적인 유혹의 세 가지 일들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추구하게 했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개인적인 욕구를 채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 하나님을 시험하여 자기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일로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물리시면서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복 있는 자로서 소극적인,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런 악한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시며 그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율법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웃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들어있고, 그런 말미암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이 들어있고, 그 자, 당신이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율법의 내용을 다, 그, 왜곡해가지고 접근해오는 사단에, 사단을 물리치면서 오히려 율법을 그, 완성하시는 그런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웃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토께서 즐거워 하신 것입니다. 그리토께서는 율법의 마침으로 오셨고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자는 그걸 즐거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해 가지고 솔로몬을 불러서 권면하는 내용인 그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데요. <웃음> 그 부분을 이게 연관이 돼서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는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윗의 시편을 보면 뭐, 1편 110편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요. 어, 그,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자신이 그 왕권을 그, 받은 존재, 모형적인 존재로서 그것을 염두에 둔그 신정의 그, 통치를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다윗이 그, 조금 이제 좋은 다윗궁에 거하면서 약간 민망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을 때 이제 주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우지 않습니까? 네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집을 짓는다.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1차적으로 그 집을 짓지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성전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은 그, 그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는 그 성전을 보면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는 완전한 그런 회복의 거룩한 성전을 본 것이에요.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의미를 그 다윗의 신앙을 받고 다윗의 개시에 의존된 그런 신앙을 받아서 자기 위치에서 그 일을 충분히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하셨는가 아, 인간 왕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이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야 하나님이 되신 분이 왕이 오셔야 그 일을 이루신다 그 나라를 궁극적으로 회복하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아주 그것, 그것을 더 극명하게 나타내 보, 보이도록. 원래 사울이 사올, 그 택한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용된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 수임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왕권을, 그 왕권의 부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울의 왕권을 한시적으로 허용을 한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 뜻을 알고 그 왕권에 아주 복종을 했지만 물론 그 시대에 그, 그 게시 안에 속한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것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주님은 또그 일을 쓰셔서 당신의 크신 지혜를 구속의 경륜을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지혜를 완성하시는 일을 하신 거죠. 지금 그 다윗이 그, 그 솔로몬을 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솔로만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멀리 약속하신 메시아를 내다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에게 약속된 아들이지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토를 가리키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께서는 솔로몬보다 크신 이로 오셔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즐거워하시며 다 지키셨습니다 그리토께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로 148절에서 시인이 고백했듯이 이런 일들의 근본이며 원천되신 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율법을 묵상하는 까닭은 율법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방금 본 시편 말씀 바로 전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토 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시편 53편, 뭐 14편에도 나오지만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구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웃음> 그 야거보소에 보면 누구 이장 10절로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궁유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궁율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율법을 보면 볼수록 우리 죄를 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결코 상대적으로 높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실 분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궁유를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복 있는 자가 아니면 율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사도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따라 살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가에 그 나무가 목조하는 바를 다 이루는 것 같이 복 있는 자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부이시는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그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연합된 의인들로서 우리로서는 할수 없는 일들을 주님의 말씀과 성신의 능력으로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가지고 그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역을 할수 있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일을 다못 이루지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걸 보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결핍된 모습으로 냄새 나는 열매를 맺지만. 언약 안에서 그리또 안에서 우리를 다 감싸 안고 우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행하는 것으로서 결코 자랑할 수 없어요 오히려 다 주님께만 무익한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중간에서 도적질 할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은 그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안 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알수 있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기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그 아까 초초두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다가 못하겠다고 물러설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제 주님의 몸인 교회에 연합되어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의 선하신 성신 말씀과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토의 인격을 나타내고 이제 그리토의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에덴에서 목표하셨던 그 아름다운 나라를 여기서 소수라도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현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구속받은 자로서 이제 그 고난 중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우리에게서 나올 것은 죄밖에 없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를,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힘주시는 걸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그, 화란에 아주 경건한 그, 신학자 아, 브라클이 교회 일을 하기 전에 꼭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이제, 주님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면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에게 악한 게 나오면 전부 나에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의 궁유를 의지하고, 주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바라볼 무법주의자처럼 그냥 나는 할수 없으니까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나는 멋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조금 하는 것 가지고 자기를 내세울 수 없다 오직 그리토의 순정하심을 쫓아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공간 속에서 주님의 품격과 주님의 나라를 아주 잘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상고했습니다. 시편 전체의 서론 중에서도 가장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시편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악인으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악인의 꾀를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행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복 있는 자의 은혜로 시의가의 신문 나무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성화를 이룬 존재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악인의 부피한 습성의 그 성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복 있는 자와 연합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더욱 그분의 은혜에 더욱 바짝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반법주의자들과 같이 방만하게 살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이 역사의 공간 속에서 차서 이렇게잘 맺어가면서 살아가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통곡의 벽 앞에 유대인처럼은 아닙니다. 성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업적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내용이 그 3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복, 복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우리 죄인인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게 주님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찬양과 기쁨은 같이 가는 겁니다. 항상. 올해도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인도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나 일반 사회 속에서 주님의 품위를 잘 나타내고 주님의 나라를 널리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